리플 보겠습니다 리플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여기 560원에서의 저항 그리고 지금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470원에서의 지지가 형성되고 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전에 5월 중순부터 상승을 시작했던 이 파동에서 시작되는 이 피버나치 비율 560원에서 이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되고 이렇게 되돌림 비율을 체크해놓는 피버나치 비율들인데 지금 여기서는 420원 그리고 470원, 480원 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피보나치 비율들이 자리를 잡고 있네요 그래서 470원에서의 지지가 상당히 유력해 보인다 이랬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여기에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죠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모양 같다고요? 뭐모양 별로 안 비슷해요 비트코인이랑은 비트코인이랑 이렇게 리플 비트코인이랑 아마 이더랑 뭐 라이트 이런 애들은 비슷한데 리플이랑은 별로 안 비슷하더라고요 그닥 안 비슷해요 그래봤자 뭐 이런 애들 요정도는 비슷한데 크게는 안 비슷해요 자 그래서 지금 470원 470원 선에 이렇게 선을 그어 놨는데 자 여기 저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저점들을 선을 이어 봤어요 그리고 5 6 0원 수평 저항. 이렇게 선을 그어 봤습니다. 어. 자 어떤 모양입니까? 어떤 모양. 어떤 모양이에요? 이렇게 가는거. 좋은 모양이에요? 나쁜 모양이에요? 1번 좋다, 2번 안 좋다. 네, 목련님 아주, 어, 그로를 제대로 끌고 계세요. 네. 자, 2번, 안 좋다 나오고, 1번이, 1번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 2번 안 좋다. <웃음> 1번. 3번 모른다. 어. 자, 일단 이 그림만 놓고 보면은,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좋은 거예요. 네, 일단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여기만 놓고 보면 좋아. 리플을 안 들고 있다는 관점으로 리플을 아직 안 들고 있고 리플안 들고 있고 나는 현금을 들고 있다 현금을 들고 있다라는 입장에서는 지금 좋아 이 입장은 좋아 근데 리플을 만약에 들고 있어 현금 없어 리플 몰빵이야 그리고 내가 560원에 샀어 심지어 560원에서 리플 다 사서 지금 현금도 없어 근데 이 상황이죠 그럼 안 좋은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470원이 깨지면은 이제는 워센딩이고 뭐가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큰 관점의 더블탑 관점이겠죠 큰 관점의 더블탑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어, 요거만큼 쑥 빠질 수도 있어요 330원 다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수 잡을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 이렇게 이때, 여기, 이거 만들어질 때, 자, 일단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포인트를 한번 찍어 드릴게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하모닉 패턴으로, 하모닉 패턴으로 만약에 실제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430, 440원 정도 깨지면서, 440원 정도 가격 깨지면서 한 390원. 39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아주 좋은 매수 자리가 나온다. 하모닉 패턴으로 그때 한번 봤었죠? 배 패턴이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440원에서 여기가 618선이잖아요. 피보나치 618 되돌림 618 되돌림, 되돌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극적으로 반등을 해서 560원 다시 찍었어. 근데 어, 결국 이 저항을 한 번에 뚫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470원을 깨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쵸? 여기 382선 382선 피보나치 주요 반등 지점들을 조금씩 어, 계단식 계단식으로 밟고 올라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어, 리플 김님, 뭐 맞습니다. 리플 김님 말씀이 맞아요. 어, 같이 갈 같이 갈 수도 있고요, 따로 갈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그 한창 작년 12월 재작년이죠, 재작년 어, 17년 12월에 뭐. 비트랑 이더는 디커플링 이었죠 8월 8월 쯤에 비트, btc랑 btc랑 이더는 디커플링 이었어요 디커플링 명확하게 디커플링 근데 나중 되면 이거 소용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목이 디커플링이고 커플링이고 볼 필요가 없어요 얘 가면 얘 간다 어, 얘 안가면 얘 간다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어, 그거 자체도 그 데이터가, 데이터가 몇개안 되잖아요. 그 그렇죠? 확실,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과거에 몇, 몇번 정도 있었던 어떤 연속성에, 어, 그거가 일치되는 어떤 연속성이 몇번 있었던 것 뿐이지, 그거 자체가 어떤 투자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랑 비트가 어떤 관계로 갈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그래서 따로 그냥 분석을 하는 게 나아요. 대신에 비트코인이 급격한 변동을 보이면 리플도 같이 따라서 변동성을 보이겠죠. 위든 아래든. 근데 아래로 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 같은 상황은. 그쵸? 그래서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런 식의 좋은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여기가 손익비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타겟을 560원으로 다시 볼수 있어. 근데 470원이 지지의 마지노선. 리플이 아까 내가, 제가 풍전등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단순히 그냥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풍전등화란 이유는 470원 깨지면은, 그쵸? 다시 얘 깨져가지고 그냥 밑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여기가 깨지지 않게 되면은, 반대로. 여기가 깨지지 않게 되면은, 올라가는 거지. 뭐. 트렌드 따라서 그냥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동일한 저항 지점을 계속 두드리면서 저점은, 그러니까 매수는 점점 붙는, 이러한 모양새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은, 그럼 뭐, 가는 거지. 충전 동화의 자리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예요. 어, 매수는 언제? 매수는 언제 하라고요? 여러분들 유튜버가 호재, 호재 뉴스 올려줄 때? 유튜버가 호재 뉴스 뿌릴 때? 뉴스에서 호재 나올 때? 매수 언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 51% 맞아요. 맞아요. 공포에 사는 거예요. 공포에.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게 공포에 사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떨어지면 나락으로 가는 자리이긴 한데, 손익비가 좋은 거예요. 여기 깨지면 그냥 이 손절에 대한 기준 자체가 짧으니까, 여기서 매수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악재가 나올 때살 필요는 없어요. <웃음> 최 대형님, 악재가 나올 때살 필요는 없어요. 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매수를 받아볼만한 가능성이 충분하다. 대신에 지금 470원 정도에 470에서 480원 정도에서의 구간매수잖아요. 그렇죠? 47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바로 손절을 칠수 있는 자리여야죠. 그렇죠? 바로 칠수 있는 자리가 470원이 깨지면 나오는 자리니까 대략적으로 요 구간 정도 온다. 라고 하면 바로 손절을 쳐야죠. 대응 못할 거면 따라 사지 말고요. 대응 못할 거면 사지 말고요. 여기서 떨어져도 아 어떻게 해, 오르겠지? 아, 445 6원 여기도 지금 반등 가능한 지점이니까 일단 버텨봐. 여기까지 올 거야. 이렇게 할 거면은 아예 사지 말고요. 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방송에서 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말씀드려요. 어, 손절 원칙까지 다 말씀드리니까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반등에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500원 500원 돌파시에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만들어지면서 560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털어줘야겠죠. 여기까지 충분히 올라가는 패턴이더라고, 패턴이더라도 여기서 한번 털어줘야 돼요. 그렇죠 여기 찍고 1, 2, 3, 4, 5 1, 2, 3, 4, 5 5, 5 찍고 가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어, 만약에 470원 올라서 500원 돌파하고 560원 다시 간다? 라고 하면 여기서는 좀 털어줘야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어, 그래서 조금 중단기적인 관점이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홀드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지금 매수 잡는 건 조금 애매해요 타겟 자체가 한 20% 밖에 안될건데 어, 20% 타겟 보고 지금 들어가려는 장기 매수자들은 없겠죠 중단기 관점입니다 어, 일단은 비, 리플 같은 경우는 어,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타겟 560명 여기서는 한번 털고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털고 가는게 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